지가 이렇게 7등분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쥐입니다 쥐 한국에서 먹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먹게 되네요너 뭐, 뭔지 알아? 쥐 뭔지 알아지 그거 먹으러 왔어 지금 우리. 건축? 어. 정말 어. 음, 음, 음, 음, 음, 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아안안안안안안안안아안안안안 음. 꼭 먹어야 되나? 맛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이 방송을 좀 찾아봤어요 지고기에 대한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어, 맛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고기 촬영에 대한 계획을 하, 했었던 와중이었고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침 한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하니가 캄보디아에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컨텐츠를 위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 파이팅. 고데. <놀람> 어? 음, 냠, 냠이 좀작 chút a y xíu anh ăn xong anh nhớ em chứ giờ em nói anh anh h ô n g i n đâu e mềm tay em ăn h ì cũng ngon lắm nhưng mà em chưa ăn cái này dạ, dạ anh ăn thử mới biết được n g ờ i hàn quốc không à n được thôi được hết anh cố gắng là được hết á không có chỗ nào cũng được cái này là gì dạ muối muối để mình ớt cho con ruộng vừa vừa cái miệng mình h ơ n để không có vô thấm á c c m h u ộ t cơm chuột dừa có hai mấy đội chuột l ằ n cái này là c ũ n g t c ú g nhâm con này nó giữ gắn b ô n mang đó em đi n g n g quá thèm chạy luôn bắt đ bùp b bùp b bùp b bùp b bùp b bùp b bùp b b b bùp b b à p b bùp b bùp b bùp b b p b bùp b bùp b bùp b bùp b bùp b b b b b b b Dạ? Không biết, không biết em ăn, không biết. con này hả? này cỡ tháng e n cũ đi nhiều. em ơ i già rồi. <cười> rồi. Ờ, già rồi. già rồi. Ờ, ăn trên trên. <cười> không được. ăn già rồi à? ơ. ơ. trông thiếu mới đẹp chứ giờ đâu đẹp. Chung thiếu lên thì mới đẹp chứ. Okay. Wow.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네이한한 아까 그게 한 사람지가 아니 가격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콘추, 네한 마리에 16만 동입니다. 16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은 어, 한9 0원 정도? 대략 한9 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사이즈가 그 정도 돼요. 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번터, 고기 고이고 한 마리에 37만 동, 37만 동입니다, 여러분. 네그 밖에도 뭐 여러가지 팔긴 하는데 음, 일단 저희는 목적이 쥐고기를 먹으러 왔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네요. 처음 먹어보는 고기라 와 제대로 통통하게 이겨네자 여기 이빨도 있습니다. 여기 이빨 여기 여기 아, 아. 자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된주고기를 이제 커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대조네영구자 이제 쥐고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먹어야돼 아 오케이 <목소리도> okay. 네 냄새가 약간 훈제요리 같은 거 있잖아 예, 그런 지금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쥐가 이렇게 7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한 마리고요 전체적으로 16만 동입니다 16만 동네 네, 여기 이빨이에요 이빨 네쥐 예, 이빨이에요 자 이게 뜯었습니다 해부를 했고요 아 고기가 자 일단 조금만 먹어볼게요 소장님 별로 안 좋아 음. 치킨하고 약간 비슷한 우리 훈제, 훈제 치킨?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맛이네요. 어, 고기는 의외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음. 냄새도. 그냥 우리 그 치킨에 기름기 쫙뺀거 그런 거 먹는 그런 맛 오븐에 구운 그런 거? 혼자 치킨 응 혼자 치킨 이런 맛있는 거는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카메라맨드셔요아저 배불러요 네? 배불러요 무슨 말씀이세요?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드셔야죠 근데 형 진짜 맛있어 어 그래 괜찮아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야 그래도 상남자네요 큰거 부르네 그보다 우리 카메라맨도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남자네 상 남자야 와우 배탈하면서 어,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아기 고맛 아기 아이돼잘 먹는 우리 형님 자 맛있는 건 나눠 먹돼야돼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돼요어형돼님 동생 대학생입니다. 어우 잘 먹네. 어 먹어봤냐고 한번 물어봐줘. 그 그거야. 어. 네. 난난난떠 yeah. 아, 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뭐 아스다 배부르게 잘 먹었다. 자, 시체 모아 주세요, 여러분. 고생한 쥐 네, 기도합시다. 아쉽게 이용할 양식을 해준 우리 쥐한테 실로이 엠랑은. 엠랑과 실로이냐? 자, 아무튼 이렇게 먹고 어 85만 동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좀 저렴하게 나왔네요.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오일싸 깡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hello hello h e l o h e o hello hello h n l h e l l h e n l o h l l o hello hello h e hello hello hello h l e h e l h e e e h